준 피해량 0% <웃음> 준 피해량 0준 피해량 0난본 적이 없어 취향. 하이크 cool.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요, 우리 게투의 왕인. 아좀 노래 해가리면 이제. 어쨌든 게투의 왕 해우, 아, 우리 서버 1위 공동 1위, 봄이랑 해우 1,200만 돌파한 친구들이죠. 게투의 왕인데 이번에 타이틀 하나 추가해버렸네. 자, 바로 이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. 선멸의 왕입니다. <웃음> 선멸증 클리어가 해우가 지금 1위죠. 33,800 7 1건으로 선멸을 무슨 근데 해우가 얘 그때 만나 봤잖아. 해우가 부계정도 많고 해 가지고 선멸을 부계정이랑 다 돌려 가지고 하루 종일 선멸만 하더라고요. 진짜 무시무시합니다. 선멸의 왕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제 붙여 줘야 되지 않나. 어쨌든 그 해우가 즐기고 있는 전생슬 PVP입니다. 계정 투급 1위는 무슨 덱을 쓰고 있을까요? 빠밤. 지금 요 덱을 쓰고 있는데요. 아, 어, 님딱 보시면 알시겠지만 마왕 리무르의 무지막지한 딥. 양과 해머 루나의 정말 싹. 그 모습. 그리고 에밀리아가 여차에서 뭐막힌다 싶으면 빙결. 그리고 에밀리아를 혹시 뭐두대 쳤다 그럼 리 빙결. 그러면서 이제 종족 불명, 시분 력 지친 가주는 람까지. 요렇게 컨셉이 되겠습니다. 일단 투급 음식을 먹어야 될것 같고요. 그렇게 했을 때 투급이 무려 34만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장비는 맹회, 리무르 맹회 쓰고 있고요. 좀 극딜러로 쓰겠다. 야, 그다음에 에밀리아 생철이고요. 해머 당연히 생철일 거고 람도 생철입니다. 출발해 볼게요. 자자 결투에 들어가고요 스킬은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끔살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일단 이걸로 공불에 소멸까지 다 들어갔고 거기다가 한대치놓는 거야 어. 해머누나를 먼저 공격하는 게 나았겠다 상대 해머를 암매를 어. 제가 공격해버렸는데 아 잡았네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. <웃음> 야 이거는 형이 좋아하는 그 극살상 느낌은 아니었거든. 안멜리랑 마왕 나가고 막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도 상대 안멜를첫 턴에 땄다. 어, 야 심지어 그것도 상대가 PK네. AI이긴 합니다. 지금 보니까 AI인데. 자 지금 이성 이상 스킬 사용 불가 걸렸고요. 자 AI 맞죠? 막 이상하게 막 스킬 쓰고 있고요. 자 이런 정도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패가 좀 뭐가 좋은 게좀 많이 없었어요. 말렸어요. 자 그래서 일단은 해멀 루나가 자꾸 패를 말리게 하시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달라는 부탁으로 해 부탁입니다 누나 이막 좋은 거 이성 떠있고 했는데 막 못쓰고요 말이죠 이제는 살상 들어갈게요 역시 첫턴에암매 보다는 해멀 루나를 잡는 게 해멀 루나가 진짜 그만큼 가치가 높은 캐릭터다 이렇게 해멀 루나 잡겠습니다 착착착착착 음. 와우 전세계 섞어줬어도 잡겠네. 어. 근데 진짜 인마가 해머를 진짜 잘 잡겠네. 생각해보니까 속성도 우세속이고 해가지고. 자, 상대 공불도 들어오고 좀 때려놨고. 요거는 극딜, 완전 환상의 극딜 덱이라기보다 지금 운용할 거리가 되게 많죠. 빈결도 계속 보이고, 해머로나두장 뜨면 계속 공벌도 시킬 수 있고, 그러다가 마왕 카드 잘 뜨면 치기쁘고, 그래서 마왕이 좀 턴이 계속 흘러가니까 마왕이 계속 스택이 쌓이고 있고, 요런 어떤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공부를 걸어버릴게요. 공부 걸고, 이렇게 한대 때리겠습니다. 빈결도 있고 해가지고 내가 뭐, 내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괴롭히고 싶으면 더 괴롭히고 막 더럽게 할수 있거든요. 근데 뭐, 죽십시다. 구슬은 뭐니뭐니 해도 결 딜이 나올 때그쾌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<웃음> 이렇게 어, 마왕으로 마무리할게 마왕 지금 버프 받았어요 관통률 더 올라가가지고 개 쎕니다 끝보저 주주 주사이 쥬스각 쎄야 버스터 찰찰찰막 전체 긴데 7만 3천 나온다 야 전책인데 치마 3점 나온다야. 어 관통이 130 올라가가지고 어 해우가 이런 요런, 아, 요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데이주 좋아하는구나. 어자 계속 해서두 번째 계속 들어갑니다. 그렇죠. 각킹 대 이런 것도 안 만나봐야죠. 쿄처젤인것 같고요. 각킹을 저는 원래 첫턴에끔살하는걸 좋아하는데 끔살을 혹시 못 하더라도요 각킹이 아무것도 못 하게 공부를 걸 수도 있습니다. 이러면 어우 와끔살이네 야, 이러면, 암멜 딜이 우리 넘치는데, 암멜 딜만큼 안 쎄도요, 이거 잡을 것 같거든? 어, 잡으면서 홍불까지 건다. 유틸성까지 더 챙겼네. 그리고 여차여차 게임이 길어져가지고 상대가 막 필살기 쓰고 일한다. 이러면 빈결 야, 지금 빈결몇 몇 개냐? 이거 좀 괴롭혀볼까? 여러분, 삼빈결 한번 볼까? 오랜만에. 구경해볼래? 그런 거? 삼빈결 한번 가보자. 야, 치 봐봐. 그 야, 치바바 임마. 치바바 임마. 야, 내가 죽이려면 얼마든지 한명 지금 목 노릴 수 있다. 아, 죽일 수는 없겠구나. 삼빈결로 어. 한 번. 사실은 삼빈결 할 필요 없거든, 지금. 근데 그림 삼아. 유튜브 그림 좋잖아.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봐봐. 아, 삭! 악정. 얼음이 되게 예쁘게 몰려라. 생겼어. 악정. 예쁘게 생겼어. 몰려라. 예쁘게 생겼어. <웃음> 야. 야, 이게 무슨 동상이야? 동상? 이번에 해머로나 패가 잘 뜨진 않는군요 빙결 또 두개요 겁나 괴롭겠다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된다? 마왕의 어, 스택은 계속 쌓이고 있다 어, 근데 너무 장난치면 안되겠다 켜. 불도 많이 벗고 있어가지고 너무 장난치면 안되겠고 자 요렇게 조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. 빡치콩너가 필살기 견제할 거 우리 빙결 좀이끄든 필살기 해봐봐 어, 야, 형 지금 장난치다가 괜히 지금 약간 좀 약간. 약간 긴장감이 살짝 올라왔어 지금 이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이러다 질 수도 있어 장난 안칠게 이제 진짜 소멸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? 헉? <웃음> 야이봐 봐봐 내 지금 야 이거 저 사람 미안하다 야 혜우야 미안하다 혜우야 제야 삼빈결 멋진 장면 한번 보다가 내가 내가 이게 미안하다 야? 야 이거 어떡하지? 아이고 엠만은 어... 지기풀 수 있겠는데 자라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모험걸때는 아닌 것 같아 구스야 지금 임마 니가 지금 게임을 망치 않다고 야이게 개섭됐네? 히 역시 나는 요런 스타일이 조금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. 나는 더 극도, 아 근데 진짜 좋은 진짜 좋은 느낌이 아까 빈결 카드를 버버이세개다 써주고 막 때리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. 다시는 핵심적인 애들이 계속 빈결로 마무리하고 다른 애들 막 때리가면서 막 그렇게 하면 되죠. 자 이렇게 할게요. 어, 허다닥 칠 때, 허도시 이만 퇴근 태근. 퇴근 났제 퇴근하면서 공부 들어갔제 필살기는 막았제. 어땠노? 어떤 이것이 바로 어, 운용되겠다. 아 맞네 내가 유튜브 각을 위해서 형도 운용 이 정도 할줄 안다 이걸 보여주겠어 일부러 긴장을 끌어올려서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싸움이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비기 피해입니다. 비기 임마표 자서가 어디 형한테 지금 네가 감히 총을 겨누고 있어 임마 박해 빡! 하고, 봤나? 어? 여기 이제, 일부러 좀 장난치도 이 정도 나온다. 이런걸좀 증명하지 않았나. 자,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. 조금, 장난을 조금, 이번엔 좀 빼고, 장난기 좀 빼고, 제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? 공불까지 또 들어가가지고, 뭐, 저, 저, 와! 속성까지 받아가지고 더 세게 때렸어요. 14만 3천이 나와버렸습니다. 뽕뽕 자, 소멸 들어갔고요 짜자작. 와, 형님, 죄송합니다. 진짜. 우리 형님 이제 키가 많이 죽 됐지. 우리 형님 진짜 더원 얼티밋 나올 때가 다가오나봐. 지금 더원이 이렇게 맞으면 되나, 이게? 어? 카드가 새감에 아무것도 못해. 아무것도 못해. 심지어 필살기 게이지 만들었는데 필깍 해버렸어. 소멸로. 어? 각킹까지 나왔다고? 자, 이렇다면 또 공부를 걸게요. 또 공부를 걸면 아무것도 못할걸? 치 봐봐, 임마. 뭐할수 있겠나? 어? 박스박 박스. 근데 진짜 카드 하나하나 전부 다 되게 사악하다. 진짜 사악한, 야, 야, 야, 새카맣네 진짜, 진짜 사악한데, 대기? 어, 혜우야. 선멸왕. 너 이렇게 놀고 있구나. 이러면서 이제, 봐봐. 스택 좀 쌓였잖아. 3스택이지. 이제, 이제부터. 자, 그러면 이제 슬슬 하나씩 죽일까요? 이런 느낌. 형은 시작하자. 야, 살살 들어가자. 이런 느낌이라면. 이제 갈게요. 이러면서. 빡, 가오. 들어가요. 조심하셔요. 좀 많이 세졌어요. <웃음> 너도 가만히 있으세요. 나는 한 대도 맞기 싫어요. 그래서, 야, 야, 한 대도 안맞은거아니야 방금 우리 지금? 야, 이거 완전 악마가 울고 갈때인데 상대 덱이 한 대도 못 때리지 않았냐, 우리? 야, 너 혹시 살면 빙계이다 그래서 절대 아무것도 못 해. 진짜, 손도 못 댔어. 피가 1도 안 깎였다고. 준 피해량 0%. <웃음> 준 피해량 0난본 적이 없어. 자,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. 아니, 내가 방금 판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지금 약간 얼떨떨해서 말이 안 나와요. 잠깐만, 1인기가 두장 떴잖아? 아까 더원 형님 자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거든, 지금 솔직히. 그래서 암멜부터 자를게요. 암멜아, 미안하다. 들어갈게. 잘 잘라질까? 1인기 두 장이고. 와, 진짜 세네? 맹회로 하니까 딜이 한만 정도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원래 나오는 것보다. 맹철보다 한 만 정도 더나오는 느낌. 자 이렇게 바로 안매 잡으면서 공불까지 들어갔습니다. 형님도 지금 더 정원 아니기 때문에 공불 잘 들어갔고요. 할수 있는 게 있긴 있네요. 이번에는 있긴 있다. 치바바 그래. 자 옵니까? 팝. 토도독 필살기 만들었네요. 와 진짜 이런 점에서 필각도 바로바로 바로, 필각이 아니지만 바로바로 바로 위기 상황을 막을 패가 있다는 게 대단히 의미가 깊네요.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. 와자자자자자자 쇼. 빡. 부활을 뽑을 수도 있지만 못 뽑을 것 같고요 못 뽑아도 괜찮아요 자, 부활은 못 뽑았고 어, 피사기는 막아주고 우리 빙결 잘뜰 때는 빙결이 와 빙결 또두장 들어왔다 애. 이거 진짜 사악한 덱이다 <웃음> 섬뜩한데? 야, 형은 야 죽일 거면 빨리 빨리 목숨을 끊어 주잖아 죽일 거면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애를 묶어 놓고 진짜 실컷 유리나다가 마지막에 푹푹 담가지. <웃음> 그런, 그런 느낌. 진짜 악마 울고 가겠다. 악마 울고 가겠어. 이거 뭐고, 지금. 야, 어째 맞았네. 우리 동원 형님한테. 이걸로 일단 한번 치기보고요. 아니다. 야, 그냥 광역살상 시작하자. 구수형 스일 나와버리네. 야, 광역살상 가. 빙계는뭔 빈계야. 다 죽여버려! 꽉, 꽉, 꽉, 꽉, 꽉! 쓰러버려라! 어쓰! 딱씩, 딱씩, 딱씩 하고. 쏙! 광역경창 살상력은 내 취향은 아니긴 해. 나는 더 심한 막 축축해지는 그런 살상을 좋아하는데 이 살상은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. 어. 근데 정말 사람을 괴롭혀서 이제 바늘로 하나하나 찔러 죽이는 그런 느낌이랄까. 어? 우리 도원 형 표석이 막을 수 있을 거야. 어, 이걸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야. 지금 공격 카드가 다 없는데다가 형이 정호라서 빙결을 안 당해. 그래, 가지고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 무서워요. 형님이 거 찍으면 개작살 난다고요 <웃음> 이렇게 마지막 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, 오, 이거는 뉴 부비 사각이 단니라첫 턴에 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. 그죠?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가겠습니다. 빠바바바박! 쫙 가오. 어 잘하면 첫 턴에 살상이 가능할지도 이거 한번 보자. 복스크, 복스크, 아, 실패. 실패인데 아니 시커멓게는 만들었어요 어쨌든 시커멓게는 만든다 요덱 되게 좋은데? 되게 좋은 거 같아 실전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요 야 버프 먹어버렸니? 야여해라보막을 써버렸어? 못 참고? 너 맞는 게좀 무서웠구나 그러면 이제 살상을 시작해볼까? 와지저저저저 저거 삼성 한번 보고 싶은데 요거 삼성? 삼성 한번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두장다 다 던질까 하다가 삼성 한번 볼게요 우와! 우와! 안매를 그냥 죽여버렸어요. 진짜, 마왕, 이거 버프 붙은 게 진짜 무섭네. 허! 야, 저거 딜 볼걸. 3명이었으면 지금 딜 얼마 나왔노? 3명이었으면 40, 한, 48만 나왔겠는데? 3명이었으면? 뭐 필살기냐고, 이게. 와, 아우, 와. 어쨌거나, 저쨌거나, 우리 더원형님 돌려내라, 너거. 진짜. 더원형님 너무 약해졌다, 지금. 요거 약간 장난쳐볼까? 이렇게. 핑계를 싹끄닥싹끄닥 해놓고, 요렇게. 어, 잠깐만. 아, 이 빙결, 빙겔... 이 빙결은 저거 보막 안 없어지네? 아, 보막 안 없어지네? 어, 아, 그렇구나. 내가 사실 뭐 빙결 캐 이런 캐릭터를 안 쓰거든, 원래 평소에. 오, 시, 좋은 실험이 되었군요. 어, 킹 필살기 안 없어지, 아, 킹 보막 안 없어지는 거라 빙결 받아도 한번더 해볼게요. 오, 어, 해봐봐. 어, 보막 있다, 그지? 오, 나는 신기해. 아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겠지만. 나는 이런 짓을안 해봐가지고 신기하네, 신기네자 어쨌든 뭐 오늘 뭐 해우의 취향을 좀 알았다. 우리 선배랑 해우의 어, 바늘 살인마, 콕콕콕 찔러서. 아 잔인해, 씨.